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차호입니다 입니다 <웃음> 아, 오늘은 뭐랄까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가을 가을 하네요 가을 가을 하니까 가을을 즐기러 가야 돼 오늘 가을을 즐기러 꼭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날 따라와, 팔로팔로미 <웃음> 괜찮네 완전 좋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좋아 오늘 완전 가을 어어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딘가요? 북한산 북한산에 아이고 좀숨이차네 여기에 예쁜 카페거리도 있고 단풍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뜻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지금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굉장히 공기가 좋아. 공기가 달라? 어, 달라. 어, 여기요? 음. 어. 여기는 카페. 어, 분위기 진짜 좋다. 위로는 단풍이 보이고, 좋은 재즈 음악과. 비올 것 같은 바람과 <웃음> 날씨가 생각보다 좋진 않네 <웃음> 먹을 것 앞에서는 항 사진이 필수죠 아 배고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 응. 피자 맛있어 먹어볼래? 그래 <웃음> 너무 맛있지? 파니니 <Funny. 웃음> 잘할까? <웃음> 너무 맛있어 피자맛이야 <웃음> 하늘도 역시 우리의 편이구만 카페를 나오니 날씨가 자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 때가 된것 같아 오지구요 선샤인 질이구요 급식체구요 <웃음> 단풍을 즐기러 한번 빨리 가보자꾸네 가볼까요? 가보자꾸네 이상한 말 주세요 가보자꾸네 저희 지금 북한산에 있는 백년사를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빨갛게 단풍이 들진 않았네 좀더 날씨가 추워져야 될것 같아요 아, 산냄새 너무 좋다 등산하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거봐 음. 음. 길이 너무 이뻐 우와 우와 오늘 우리에게 네. 미션이 하나 있어 뭔데? 빨갛게 물든 단풍을 찾아라, 찾아라. 역시나 눈치가 이제 빠르군 <웃음> 난 찾았어 그건 낙엽이고 황비는 산을 더 좋아해요? 바다를 더 좋아해요? 산 왜? 음... 나풀 향기를 너무 좋아해 어 바다는 너무 짠내하고 습하고 내가 바다를 더좋아하것 같은 해 뭐 어쩔 수 없지,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웃음> 나도 다행히 산을 더 좋아해서 우리들은 싸울 일이 없겠구나 예스, yes, 예스 yes. 근데 산을 자주 안와 <웃음> <웃음> 빨간 단풍을 찾았어! 벌써 미션 에 성공했어 예. <웃음> 내려가자 단풍 여기 찾았다 바로 찾아버렸네? 어떡하지? 내려가야 하나? 아니 더 갔다 가야지 <웃음> 산이 이기는지 사람이 이기는지 해보자 내가 곧 자연이오 자연이 곧 산이로다 <웃음> 나는 자연입니다야? 내가 곧 산에 있으니 내가 자연이지 무엇이겠냐 말이다 <웃음> 내가 곧 자연이고 그대도 곧 자연이다 <웃음>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자연에게 나의 야수성을 한번 보여주겠는댑니다 왜 두개밖에 안해? 어? 왜 두개밖에 안해? 두개면 충분하던데? 산이 더 약하던데? 왜? 소원 빌어야지 소원 빌까? 소원 빌어 올렸어? 어 형제꺼 표시 말안 해줄 거야. 살 빼달라고 빌었겠지. 단번에 알아맞혔나요? 내가 왜 단번에 알아맞혔냐면 자연이 알려주더만. 아닌데? <웃음> 그럼. 아닌데? <웃음> 진짜 단풍을 찾아버렸다. 오. 자연이 허락했어. 단풍 사과 그거 조금 올라왔다고 응. 땀난다 더또 올라갈 수 있어? 응 내가 안될거 같아 응 약하네 아니야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알잖아 원래였으면 그냥 지금 정상 지금 찍었지? 저기 나 북한산 자주 오거든 처음 왔잖아 너와는 항상 처음 간 것처럼 설렘을 안고 그러는 내가 습관이 생겼어. 우리 항상 힐링하러 온다, 그치? 힐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래도 다음 주에 일을 열심히 하지. 일하기 위해?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거든. 음, 마라톤에 빗대면은 힐링은 약간 식수대 같은. 약간 물을 한 번씩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가는. 갈증을 너무 자주 해결하는 거아니야 <웃음> 잠시 쉬었다 가도 가고 나무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쁜 황비도 보고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응? 이것도 절인데 마음이 진짜 차분해져 좀 흥분한 거 응. 같은데? 아니? 아닌데? 응. 차분한 건데? 죄송한데 좀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하, 차분하다 <웃음> 마이크를 그냥 부셔버려야지 <부숴버리는 웃음> <웃음> <웃음> 네가 일하면 부실거야 아, 너가 다시 놔줄거야? 네가서야지 니껀데 네 와..진짜 조용하다 내 목소리가 제일 시끄러워 음. <웃음> 자야 너무 시끄럽다 하산을 하던 중 황비가 단풍이랑 셀카를 못찍었다고 <웃음> 다시 올라가자는 속보입니다 <웃음>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비 기자입니다. 지금 단풍이라 셀카를 못 찍었어요. 인스타에 올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너 인스타에 올리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좀 올릴 건데? 어? 어? <웃음> 인스타 때문에 가는 거네. 아니야. SNS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황비에게 SNS는? 좀더 부지런해지는 나. <웃음> 반풍과의 셀카 타임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인생 샷까지는 아닌데 마음에 드는 샷을 찍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소품니다 황비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빨간 단풍을 보았어요. 유천 선생님 같다. 어땠어요, 황비? 빨간 거 봐서 좋아요. 역시 황비는 변태예요. <웃음> 빨간 만 궁금해 하니. 단풍놀이 한번 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 우세요. <웃음> 앞은 잘 보시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 셋. 안녕. <웃음> 나 오늘 옷 이상해? 아니 아나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계속 앉으라고 아저 괜찮아요 앉아 앉아 막이러가지고아네 하고 어떨길래 앉았는데 아기몇 <웃음> 개월이야? 이래시나요? 옷 입은 게 임산부처럼 좀 입어도 그런가 임산부 같으세요? 괜찮아요 앉아 괜찮아요 앉아 괜괜괜괜괜괜괜괜앙펜 아, 아, 아, 아. 우리도 <목소리> 재미없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